자 오늘은 <웃음> 윤회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뭔가 알아야 될 거에요 그지? 네. 행사를 바로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니까 이 윤회경이 어디서 나와서 이것이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적으로 생각하는 한생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뭐 옛날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없다 그거는 없고 천계의 논리에 따라서 이 윤회의 개념을 차근차 지금 풀어주는거예요자이 윤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바로 이 사생도에서 나온거예요자이 사생도는 처음에 언제 풀었냐면 이 사생도가 6월 6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풀은 거예요. 음. 10년 전에 풀었는데 이 답을 내가 구할 수는 없었어. 풀어놓기는 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는 책이 없겠지만은 내가 그때 내가 임시로 만든다고 일부 책만 만들어 갖고 있는데 이 천부경 6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이 어제 뭐, 일분를 했기 때문에 어디 집합지 얘기했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딱한 분밖에 없어. 이게 다 없을 고딱한 분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다 풀은 한 거야. 이것이 어디서 풀었냐면 이것이 태백산에서 풀은 거야.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유래극이 이제서야 1 0 년이 지나서 이 내용이 풀린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때 이책 속에 보면 뺑돌아 가면서 내용이 무엇이냐를 풀어 한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이 전생이요 이것은 탄생이요 이것은 인생이요 이것은 내생이요 이것은 심판이요 이것은 인연이요 이것은 천도요 이것은 환생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풀어는니다자이 여덟 가지 이 가정을 우리는 겹치는 것이 유네. 우리가 윤회라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전생이 되든 어떻게 되든 자원시간이 영혼의 윤회지 사람의 윤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라는 것은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지 사람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겁니다. 그럼 이 간단하게 설명.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 글자가 이게 네 개가 있어요. 자, 이게 네 개, 4개, 네 개의 글자들이 우리는 신비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경, 이것을 보게 되면, 육합삼대사, 육삼일, 삼이본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무슨 경이냐면, 천부 육경에 보게 되면 이 천부 육경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이 바로 비밀경이에요 이비밀경을 비밀경인데 우리는 비밀경을 통해서 전생경 이런 걸 풀어놨는데 이 비밀경 자체를 풀 수는, 풀지를 못했어 그동안에 이거는 우리가 10년대에 풀어놨는데 그런데 이 비밀경을 풀게 되면 이 비밀경 속에는 여러 가지 인생만사 모든 것을 다풀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육합삼 대삼이라는, 우리 기도명에는, 기도명에는 육합삼 대삼이라는 것이 기도를,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들어있는데, 이 윤회경에는 어떻게 육합삼 대삼이라는 것이 나의 전생을 풀어낸 거야. 육합삼 대삼이라는 것이 이 신의 조화에 의해서 이 영혼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 이 뒤에 뇌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기 전생이 간에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전생이 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생을 푼다는 건 그럼 업장을 푼다는 건가요? 아니 업장이 아니고, 음. 업장은 그 게임이 아니고 업장은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업장이라는 것은 인생살이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는 고통스러운 것이 업장일 뿐이지 우리 업장이 개념은 여기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영어는, 영어는 어떻게 서로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이 빛으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참 새롭게 만나게 되면, 야, 우연히 나를 그렇지. 당신을 만났다. 이렇게 됐죠 응.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천만에다. 이게는 우인이 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다 저기 이, 인연법이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전생에 태어났을 때는 음. 내 영혼은 음. 벌써 이 사람을 아는 거야. 지금은 사람은 모르지만 영혼은 알고 있다. 는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옛날에 자기 그것을 잊어버려. 음. 영혼 자체에 그것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묻고 우연히 니다는 거다. 전생에 분명히 뭔가의 빚진 빚이 있다는 거다. 내가 그사람들 만났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인데 빚을 갚으러 왔든지, 빚을 받으러 왔든지 둘 중에 한 개야. <웃음> 자꾸 그런 <그래> 식으로 이야기해 요 <웃음> 아니 자기 그러면요, 자기 입장에서 응, 영원이었을 때는 알지만 사람으로. 태어 있잖아요. 영혼의 세계는 다 잊어먹는데 그러면 왠지 우리 만날 것 같지 않아 이게 그 연세계의 흔적이에요? 그렇지 어 오. 그것이 전세계는 그런 게 있는데 아니. 이것을 잊어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영혼은 증명을 할수 있어 음. 그런데 영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음. 내가 내 음. 스스로는 그 영혼을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이 음. 신비의 그 이, 조금 있으면 이책 속에 다 들어있어, 나중에. 자, 그러면 음. 나는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내가 전생에 인연이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 음. 그러면 처음에 내가 전생에서 영혼들, 이거는 영혼들만 살아가는 세계야. 음. 영혼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음. 인간으로 저, 시험에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영원도 엄청나게 공부를 한 치열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해야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음... 음... 태어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인연법에 의해서 그려있는 거 그런데 내가 아무나 가고 싶다 해서 내가 뭐 부잣집에 가고 싶고 잘사는 집에 가고 싶다 해도 지 맘대로 안 가지는 거예요 <웃음> 딱 정해놔요 그 인연법에 의해서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 부모, 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관계 있어요? 이 부모와 관계 있겠죠. 그러면 나는 부모와 어떤 인연법에 걸려가지고 내이 부모 속에 부모 때문에 따라왔는지.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랍니다. 내가 엄마인데 빚이지, 빚을 받으러 갔든지둘 중에 한계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은 빚이 아니라 자, 이 인생의 빚이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 이 인연이 없는 집에, 누구말 따는, 예를 들어 보자. 내가 저기 식당이라고 할게. 내가 배가 고파. 식당에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집에 가고, 내돈한 번도 없이 무조건 밥만 먹으면 되겠나? 아니. 안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누구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나? 아는 사람. 아는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야 뭐 예산별을 해주든지 그치. 어? 그뭐 다음에, 어, 어? 분납을 해주든지할 거잖아. <웃음> 그러면 이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부모를 이렇게 다 만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얘기 그러면 부모는 부모는 아무나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온다는 거다 음... 자 누구말때나 이를좀 써야 되잖아 그치. 준비가 돼야 된다는 부모가 이것이 <웃음> 부모가 자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네. 자 몸에는 아무 이상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네. 자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그 사람은 왜 네.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이 공덕이 없다는 거야 공덕이 없는 거야 공덕에는 크게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 이 공덕이 없는 거야 아, 공덕이 음. 없기 때문에 이게 인연을 불러올 수가 없다 음. 뭐저 저 엄마가 뭐오락 하긴 하는데 그거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뭔가 끈이 있게 져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자식들이 나에게 왔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엄마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 감사는 하지만, 이제 다 빚받으러 온 아, 자식들이라. 아, 빚은 갚아야 돼. <웃음> 빚안 갚고 때물면, 뭐 그거는 도덕놈이지. 아, 근데 그러면 거부하는 반응이요. 좀 이런 거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왜 유산이라는 거나 이런 거 아, 그는 나중에 하고, 동탁 어. 하고. 그럼 어. 인생 만사를, 모두, 이 속에서 모두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화경이, <웃음> 이 마지막 경일 수도 있어요. 음. 경을 푸는 데는 마지막, 정리행 거는 천주경이지만은, 음. 이 경이 마지막 경일 수 있어요. 비밀 경이 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인연으로 이렇게 살아가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자빚 받으러 온 자식인데 빚안 갚으려고 일하면 어떻게 되겠노? 자식하고 부모하고 붙는 거지 뭐말안 듣고 그러는 거지 돈을 안 주니까 땡깡 부리겠지 아, 땡깡도 부리고 사람도 하고 말도 안 듣고 하겠지 그쵸. 그러다, 그러다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겠나? 친구도 만나고. 아, 그냥 여기서 이 친구도 만 그러니까 다리구시 하는 거고. 형제? 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부부를 만나는 거야. 음... 아주 중요한 이 부부. 그니까 네. 남지는 잡동상이야. 자,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부부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어떻게, 그 사람도 공덕이... 잘못 살았든지. 공덕이 없거나. 아니, 그거는 공덕이 아니고. 그는 업보에 의해서 막아버려 공득, 그때는 공격이 아니고 업보라는 거다 음... 그렇게 예를 들게, 들게 되면 네가 다른 사람인데 응? 다른 사람인데 네가 자꾸 뭔가 방해 걸을 많이 해가지고 빚을 맞이 짐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오갖고 여 갈라고 하면 전부 막아버리는 거야 음... 뭐 그렇게 선보를 가도 안돼 음... 결혼하고 싶어도 잘 안돼 그럼 우유곡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비비고 세월이 흘러갖고 나이가 한듯 많아갖고 또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요자 네. 그래서 부부를 만나게 되는거예요자 여기서부터는 인생살이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거야 자 인연이 얼마나 많이 엮여져 있냐면 자 타고난 전생의 인연도 있고 이 부모와 혈족의 인연도 있고 또 옆집에 온 부부의 혈족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 사람마다 또, 이렇게 빚이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 아, 그치. 대단하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싱가집에 아. 빚도 엄청나게 먹고, 아, 갚으면 되는데, 안갚을라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쵸. 맞아요. 마음 탁 들어보고 갚아보면 되는데, 이게 안 갚힌다, 이건. 그치. 자, 예를 들 봐봐. 자, 누구말따나, 이근희 회장도 그렇잖아. 엄청난 재산인데 미리 미리 좋은 일 해갖고 좀 풀어줄 뿐면됐을 텐데 아니면 세금 잔돈만 내잖아, 그지? 아, 나라에서도 그것도 공개해 줄라고 하지. 열심히 하지만 몇 분은 해야 되데 그지? 세금은 지금 삼 종과 십 종을 내, 십일 종만 내는 그런데 미리 미리 좋은 일 해도 되는 게경쟁들 하고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뭐 그런 거 저저기 빚이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빚쟁이들이 인생 사례에는 어떻게 해? 해방을 얻는 거야? 자 그래서 인생사이같이 그런데 이것을 어떤 종교들이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음. 이것을 이야기 안하는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게 되면 바로 돌통이 나쁘니까 음.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 하니까 이게 안되는거야 그래서 이 반달된 것이 사주라는 것이 천이라는 것이다 음. 종교는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종교가 그냥 무너지니까 음. 이거 맞을 수가 있겠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렇게 종교를 근데...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에도 보게 되게 되면 옛날에 생노병사라고 했다. 그이 생노병사를 하는 이 말이 왜태어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건 없어 보는 거야. 안 맞으니까. 그그 음. 그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건 똑같잖아. 그 그렇게 항상 의사들도 생노병사만 따지는 거야. 살아가면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보호를 하고 네가 언제 병원이 올 것이니까 이런 것을 치료해갖고 네가 또 오래 살아야 되겠고. 어, 죽을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치료하지 않고, 병이 들면 나사주고, 병 들면 죽고 하는 거지. 모든 인생살이가 요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제일 중요한 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왜? 말했다 가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거짓말 세상이라는 거이 모르는 것을 갖다가 막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인생살이에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막따라드는게 많잖아 <웃음> 이런 거는 데 갚아야 되는데 이 갚지를 못하니까 안 갚을라 니까돈 있는 사람인데 니네 옛날에 전생에 빚이 있으니까 너 이제 돈좀줘 하게 되면 돈 주겠나? 안 주지 그러니까 맨날 가족 집도 그리 푸는 거야 아... 그래서 인생살이가 우여곡절이 막 이렇게 익혀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서산 사람들도 하지만 이제 가다 보게 되게 되면 이내성이라는 빛이 있다. 내가 죽었어도 이렇게 가겠느냐, 인 살다 보게 되면 이 이제 이제 이제 저승세계로 가는 거지, 그치 자, 저승세계로 가는 사람이 그냥 죽겠나, 이런 거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풀어는지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이무이무라는 거다. 이가 뭐가 두 가지 없다, 두 가지도 없다. 뭐가 없나? 참가족은? 뭐가 있겠나? 이무이무야, 이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응? 뭐, 이, 뭐, 뭐, 없다이 말이야. 그제? 응. 갚을 돈이 없다는 거, 빛이 없다는 거. <웃음> 두 가지, 이거 없다이 말이야. 두 가지, 두 가지가 없는데, 어디서 두 가지, 두 가지가 없나? 참. 이 내생에는 응. 죽은 사람인데 갚아야 될 빛이 두 가지가 있고, 산 사람인데, 갚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이건 빛이라고 그랬다. 아까 빛이라고 했더니 기도하는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빛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인데, 두 가지 있고, 사는 사람인데, 두 가지 있는데, 이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카트를 갚을... 보떤 <웃음> 자, 예를 들어보자. 엄마 아버지가, 엄마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지, 자기가 돈, 자산을... 더, 음. 안 쓰고 너인데제 베풀지도 안 하고 똥만 았다가 죽어보고 나면 그 돈은 누구인데 가겠노? 자식인데 돈이 가겠지? 일차적으로는 자식인데 돈이 가겠지 그그 그 돈은 누구의 빚일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다른데 갚아야 될빚을못 갚고 똘똘 뭉치고 안 갚겠다 해가지고 자식인데 물어 준거야 그럼 자식은 언제까지 또 틀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자식인데 그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미리 미리 갚아야 돼. 갚고 남는 거는 자식인데 가는 거야. 그거는 옹골진 거야. 그치.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많은 것을 빚을 지고 있지만 또 갚기도 되게 많이 갚았어요. 어마마에 갚은 거야. 저게. 뭐 있으니까 갚겠지. 그런데 그것을 다못 갚으니까 막 6년 동안 이렇게 있잖아. 그 손이 못 놓으니까 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 오늘 이유래곡을 처음으로 푸는 거야 아니? 일요일날 처음으로 푸는데 이 아이가 별로, 그 검은 그 책이 있지? 네. 천부육경 내가 이것을 이길록 하면서 저 아이 때문에 오늘 이 행사를 하는 그 아이 때문에 처음으로 저경전이 나온 거야 아 그런데 음... 이 경이 언제 풀리냐면 이, 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알아 지금 나가면 50살이 넘네. <웃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죽는 날 내가 이거 푸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서 이윤에게 마지막 경위를 했지. 저거는 첫 번째 경이고 이것이 마지막 경인데이 마지막 경이 인연이 되게 깊은가 봐요. 난잘 모르고 모르지만. 참. 그래서 이 마지막 경을를 처음으로 푸는 거야. 음, 그때 처음과 끝을 얘가 장식한 거야. 아, 처음부터 끝을 예가 장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책에 보게 돼 마지막에 뭐가 있노? 좋은 세상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야 아 아프다 좀 이렇게 짠하지 <웃음> 자 그래서 이내생에는 자기가 가면서 갚아야 될 빚이 있고 이 남겨준 인간들인데 갚아야 줄 빚이 있는 거야 그것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망자로서 가겠지 이제 망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죽는 날 망일이 돼, 망일, 이 망일인데 이 망일이 그냥 망일이 정해질게 아니다는 거다. 딱 그거를 딱 풀게 되게 되면 자기의 인생 사리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이 유능에게 다 들어있다는 거다. 그지마쟤 나중에 분명 공부 더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제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의 견각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풀기, 그뭐 우리가 풀기 전에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망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그 시점에 가야 돼요 가게 돼 있어 왜? 저읍과 엇보와 빛이 큰날 갚아야 되는 거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을 풀게 되면 이 망자가 이제 저승 세계로 짊어지고 가는 이 행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선인들, 우리 그림에 보게 되면 선인들 이게 이, 이, 이, 뭐뭐 막대기 한개매고 개나리 보쯤한개딱 달고 있지 음. 요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이 가는 이것이 엄낭이라는 거다. 아. 엄낭은 무엇 때문에 메고 가느냐 하면 엄낭은 저승세계를 가는 거 우리가 죽으면 그냥 저승세계를 가지, 간다고 생각하지만 영혼은 그냥 저승세계로안 가진다는 거다. 그러면 저성세계 가는 길에도 저성세계로 가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빛받으러 오가고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갚아야 돼. 이 망자가 가장 많이 빚을 치고 있는 것을 없는 게 잔뜩 매고 가야 돼. 그래야 이것을 갚는 거야. 오늘 없는 만들어요? 응. <웃음> 없나? 오늘 만들요. 없나? 만 만들자, 뭐, 돈좀 들어가더라도. 시계 응? 요만 멍태기에 시계 한개 사가지고, 음랑을, 그 색깔별로 음랑이 있거든? 그렇게 꽉사가지 아니지,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요. 그래, 다섯 가지 이제 자기가 갚고따리 응. 그 응. 그렇게 한 보따리 채 갖고 가자. 그것을 갚아야, 갚아야 돼. 그래야 저승세계를 응.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죽을때가갖고 바로 뭐서나대 앞에 가갖고 심판받고 그런는거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언제 할지도 몰라 저 선생님 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쉽게 갈 수도 있지만은 쉽게 못갈 수도 많이 있어 쉽게 살러 가야 되겠네 어? 쉽게 지게. 용어는 쉽게 있고요 음. 응. 기세 무슨 바람쥬? 그럼뭐저기 장난감 집에 가면 나무지게 팔는 게있겠 자, 그래서 이 저승 세계도 그냥 가는 게 아니 된거요이 저승 세계를 다 지나야 우리는 어떻게 누누가 누구 막나 천도제 하면 하면 천도가 된줄 알죠. 천만에 잔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하는 것은 그 천도를 위해서 빚이 되는데 빚만 조금 갚아 주는 뿐이지 대신 갚아 주는 것뿐이지 천도되는 거 그런 거는 아니 되는 말이요 천도되는 단계까지는 이 한참 남았어. 지금 우리는 이긴데. 여기인데. 이가정이다 남았다는 겁니다. 그냥 못 간다는 겁니다. 간다 해갖고 가지고 뭐사주일 만에 심판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는 데도 뭐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금방 가는 사람은 그러빛 없는 사람이야 그냥 어? 고속도로로 뭐차 타고 싹갚으듯이 가쁘고 가지 못하면 어떡해. 갈때 밭에 때갈때 갈 허우죽거리고 있는 거지 뭐. 물에 내놔 놓고. 그러면 그래 뭐 운명도 없으면 어떻게 귀신들이 와갖고 내놔라 가는데 잡아뜯는데 어떻게 갈 거야? 구름을 망태기에서 한 개씩 내줘야 될까? 이거? 자꾸 빚을 갚아줘야지 그래서 그 구름통에서 빠져나오면자 예를 들면 아마 그 죽대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지? 네. 맞지? 네. 네. 죽대가 살아난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항상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구덩이라든지 갈대밭이라든지 숲 속에서 헤매다가 돌아와 음... 항상 물구둥이라든지 물구둥이지 갈대밭이 강에보기는 갈대밭 파생은 어도 가도 못하는 거 있잖아 이런데 숲을 듭이라든지 이런 데서 쭉 빠졌다가 가도 오도 못하는 단어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못 가갖고 다시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런데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49제는 49제는 천도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종류가 달라. 천도제하고 49제는 달라. 49제는 이 어떻게? 이저승 세계까지 가기 위해서 49제를 하는 거요 천도제는 어떻게? 이게 저승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요 아니면 자칫 잘 못하면 대기하는 거야. 지옥 지옥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얼사도다 가지도 못하고 천도가 못되고 가지도 못하면 지옥세계에 있는 귀신들은 어떻게 해? 와, 친구 왔다고 박수치고 잡아당기고 그러겠지 음. 그렇지 아아 예를 들어 한해 왔어 잉? 망자가 한해 왔으면 지옥세계에 지도 못 갔잖아 그렇게 지는 얼마나 배고프겠노? 지옥세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배고프겠나? 야 잘됐다 니네 가져온 것좀 내놔라 해갖고 막 이러더라 이가 그래서, 여기서 땡기, 여기서 망자가 못 가게 하는 그거와, 이심판박의 천도를, 천도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못 가는, 잡아 땡기는 귀신들이 다르다는 거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목적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렇다고 우지 마소. <웃음> 자, 그래서 저승제에게 가다 보면, 여기 가다가, 어떻게? 뺑,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게. 도라는 경우가 있어. 기 그래서 죽었다가, 죽었다가 장사, 초상 칠락하면 또 살아놓은 사람들도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은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살아놓은 사람이 있어. <웃음>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승세계로 가는 거야. 그 음락을 메고 가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러면 어디 도착하겠노? 이제 염라대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가면, 어떻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야. 음. 심판은 뭐 갖고 심판을 뭐, 그 뭐, 누구말때 빚쟁이가 기 있어갖고 빚한게 아니야. 여기서는 심판은 딱 정해져 있어. 뭘 심판 받는데요? 그치. 빚까지. 여기서 심판 잡는 거는 4 9가지 제업, 64가지 업법 81가지 인간에 관련돼 갖고 빛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4 9가지 제업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 호도돼 갖고 어떻게 49일 만에 심판 받는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버리는 게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4 9가지 제업이 있는데, 여기에 7가지 제업이 그리고. 여기는 여덟 가지 제업이여기는9 아홉 가지 제고요 그러면 이것을 망자를 딱 풀면 망이를 가지고 자, 사람의 생일은 태어난 날이겠지. 네. 그러면 귀신이 막... 태어난 날은? 죽기 하루 전날이라는 식으로. 아, 그건 제사 날이고. 제사 네, 네. 날은 하루, 죽기 전날 밥 먹고 가라고 네. 제사 지내는 것이고 네. 죽은 날이 망니다. 제사를 뭐 때문에 하루 전날 지냈냐 하면 죽으면 못 먹잖아 그렇게 살아있을 때밥한번더 먹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것입 자, 그래서 이런 엄낭을 메고 이제 질락질락 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야 심판을 받으면 이제는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는 길이 세가지다 가는 길이 세 가지다. 하나는 이제 심판을 잘받아갖고이 천궁 세계로 가는 것이고, 니는 도시 안 되겠다 해갖고 하궁 세계로 가는 것이고, 나는 무수보다 심판도 못 하겠다고 도망간 거는 이미 구천 세계로 간 거야. 그런데 왜 순간적으로 죽어보고, 찻살을 해보고뭐 사고가 나쁘고, 시신을 못 끄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잘못 이 간다고 하잖아. 그치? 왜 가겠노? 심판도 들려면 아니 몸뚜가리가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든지 불에 탈수 있다든지 교통사고 나갔고 지금 뭐 이렇게 다든지 몸이 누군지 구분을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악하게 간 사람들.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죽음이 아닌 경우가 주로 많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심판을 받지를 못해. 요뭐 있어야 받지. 그치? 그래서 떠도는 것이 이런 구천세계로 가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천세계다. 저 구천이, 원래는 저런 말이 이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는 진짜 귀신세계예요. 이거 구천세계다. 그러 그게 아홉 가지 셈이 솟는 게, 나고 해야겠지만, 그건 아니고. 자, 이것은 구천세계다. 자, 그럼 전공세계는 인간하고 상관이 없는 세계야. 하공세계도 인간과 상관이 없는 세계야. 이거는 우리는 저성세계라는 게, 저, 귀신과 관련되는데 요 구천세계는 어떻게 떠돌이 귀신이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는 이 구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들었죠. 자 그.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불교도 이 천국에 따라 전혀어도가 불교가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 우리가 불에는 어떻게 아미타불 이래 있지 아미타불 간샘보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불보살이고 하나는 보살이 자이 불보살 뜻이 뭘까 불이라는 것은 천도가 돼가지고 이 천궁세계에서 여위에 있는 이런 영혼세계로 간보살이야. 응? 간보살이고 이 보살은 나는 인간들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 제도하기 때까지 내가 못 가겠다. 인간을 제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간센보살. 간센보살은 뭘까? 이야, 인간이 너무 힘든 게 업장에 걸려고 너무 힘드니 이것을 좀 구제주어야 돼 갖고 남아있는 거고 지장보살은 어떻게? 아이고 이 인간 세상에는 귀신 천국이 돼 갖고 귀신을 좀잘 다스리게 했다고 이 지장보살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아들은 중군 남북으로 큰놈들 태어난 놈들은 충반지축이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안되겠다 이 문수보살이 남아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살이 어디 있느냐? 이 구춘세계, 인간세계와 이 구춘세계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야. 불교에 예하면 이런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 인간세상에서 이래 있는데, 이거는 뭐,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세계가, 이 세계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런 신세계래요. 신의 세계래요. 응? 이 구춘세계가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내가 나중에 뭐 궁금한 게 전반적으로 쭉 설명하고 하자고요. 자, 신의 세계인데 신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 천신, 지신, 인신이라는 천복에 서 이야기하는 신이 이 구천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리해요? 네. 자 그러면 신이 천신이 어디 누가 대신해서 이 천, 하늘에 있는 이 천신이 이 수제자를 내보내는 거야. 이세 명의 수제자를 구춘식에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천신을 대성해서 누가 왔겠나 용왕. 아, 그러니까 용왕신이 왔그 용왕신이 왔는데 바다에 가서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맨날 거북이나 잡고 자라나 잡으면 안된다이 말이야. 이거는 용왕신이 아니라 용왕이에요. 만약에 뭐저 위에, 위에 있는 것은 신이지만은 밑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응. 이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응? 천신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보다는 이 왕이라는 겁니 응. 자, 그 다음에 지신을 대상으로 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산신이라는 거. 니 산신이라 하니까 산에... <웃음> <웃음> 산신이라 하니까 그 온갖 산에 이거 그게 아니대만 산신이라는 것은 땅의 신을 말하는 것이지 이산저 산에 그 어떤 따로 신들이 가갖고 어 옛날에 죽은 귀신들이 그 가고 집 지키고 하는 게 아니대만 산신이라는 그 거대한 속이야 산신이라는 큰 개념 신이에요 신의 개념이요 인신은 어디게고 이거는 성왕이래 황이래 이건 황제고 이거는 왕이야. 그치? 하늘에서는 저 위에, 영원세계에 큰 신들을, 대왕들이 있잖아. 그치. 대왕들이 있으니까 밑에는 이 작은 왕들이야. 그런데 음. 여기서는 어떻게, 왕을 하나니까 신의 개념으로 축하기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라 해갖고 성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앞에 땅에 갖다가 붙이갖고 성황이어야 되는데, 황제 항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이 토자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용항, 산신, 성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하게 되면 성황이다, 탄제항자예요 원래는 황제항자인데 앞에 토가 있어요 땅에 있지. 그러면 예를 들면 주황은 천신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 그렇죠? 인간하고 산신은 어떻게? 산에 있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성황은 어떻게? 인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응? 인간하고 관련돼. 그래서 이 구천 세계는 이 세계 신 세계에서 가리키는데 신 세계와 신의 조화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무당들인데 스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볼 거예요. 어떤 데 보게 되면 신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동자가 올 수도 있고 우리는 뭐 선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누가 나타나? 이거 전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자, 그래서 용왕 기도에서 천신이 오갖고 할 때는 용왕이 오는 게 아니다 말이야. 누가 대신 오겠노? 선 이것이 바로 용왕 선녀가 오는. 거야, 선녀가 오는 거야 아니? 기도를 하다 보면 용궁선녀가, 승려, 용왕선녀가 아니고 용궁선녀가 오는 거예요 자, 용궁기도 가가지고 용궁선녀가 오을 때는 정말로 기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는 선녀가 오게 돼요. 장군이 오면 <웃음> 그건 맞아요, 장군은 그 신도 아니고 자, 이 산신기도에 가다보게 되면 산신기도를 하기 때문에 선녀가 오면 되겠나? 안 되겠지? 이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 산, 산항 신장이에요. 신장은 우리가 부처님으로 화신을 해오든지, 막 건산 왕으로 화신을 해오든지, 뭐 이래갖고, 신장 타입으로. 또 무서운 장군 타입으로도 오겠지. 그런데, 하, 산신 기도를 하다보까 그래, 장군이 하는데 이것이 간우장군이다 했고, 막 간우 갖다 붙이고 이랬으면 곤란하네. 그이 신장에는 얼마나 많은 신장들이 있겠노? 응? 그래서 그가 무조건 가루 잡고 해보이라면안는데 그래서 산신 기도했고 산신이 오는 게 아니더만 하, 나는 기도하니까 바로 옆에 산신이 와갖고못 자고 그거 완전히 그상이 산신이는 없다 산신이라는 존재는 없다 신의 개념이, 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노? 그 속에 산신이 통제하는 이 신장들이네, 신장들 아, 그러면요 응. 이렇게 산신각이라고 막 해놓은 데 가보면 음. 산신 할아버지 그려놓은 거는 그분들은 다그 짝퉁 아, 할아버지들이에요? 뭐, 상이다 그건 상.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상은 상일 뿐이지.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는 걸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산신이 아니고 그것이 응. 신장이라 했잖아. 응. 신장 밑에 사자라는 것이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봤다고 하겠지. 그건 좀 이따 가고. 아. 그 밑에까지 가지 말고 우리는. 네. 지금은 윤혜경이니까. 그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는. 자, 선앙에 가게 되게 되면 여기는 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상, 인간. 자기 조상이 아니고 인간이 신으로 밖에 공부를 해. 구천세계에서 신으로 가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선앙 대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할배 한 명이 나타나는 거야 저기 응? 응. 아, 말했다 아, 우리 할배 할배 왔다 그는데 할배가 어디서 오는 할배인지 알아야 될까, 이거. 산에 가니까 할배 오프고, 바다 가니까 할배 오프고, 뭐. 이런 보면 이게 말짱한 일입니다. 선앙의, 선앙 기도를 해가지고, 할때이 할배 할매가 오는데, 여기는 동자도 하나지 따라오겠지. 할배 할매는 손자를 좋아하니까, 기 길을 잘 모르니까 손자 손잡고 올 수도 있다, 잉.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맨날부터 알지 못하지만은, 삼신의 사상이 전해져 내려온 거야. 이것이 삼신이라는 거다. 세명의 신. 그래서 우리는 용왕과 산신과 네. 승왕이라는 것이 삼신이라는 거다. 신이 갖고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됐다 해고 우리 조상이 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다. 삼신의 개념은 이 세계의 신이에요. 구천세계를 다스는이 구천세계는 어떻게 영원세계 한나에서 미쳐다. 우리는 저 위에 대왕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왕들이 알 이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들은 종류가 몇 명이 냐세명의 대왕이 네 명이니까 총 열두 명의 신이 있다는 거야 알겠지? 지금 우리는 푸는 거에요 이것이 우리가 천복에 보내는 이것이 삼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윤행경이윤행경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푸는 거지만은 삼신경은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푸는 거야 1판까지만 응, 네,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음. 요것이 삼신경.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푸는 게 삼신경 아이가, 그제? 음. 자, 여기서 여기까지 푸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인연재경이라는 거다. 음. 옥행경. 이것이 음. 구원옥행이라는 거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푸는 것이 우리는 뭘까? 천재경이에요. 음. 그래서 경이, 뭐, 이거 함께 갖고 만병통치약 만명통치약 받나? 없지? 만명통치약 절대 없다. 아무 데도 만명통치약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리에서 꼬이고 이 구천세계가 직직거리잖아. 인간이 고를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구천기들이, 인간들이, 인간들과 BJ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렇단 말이야. 요것을 통제해 주려면 어떻게? 절대적인 것은 신의 힘을 빌리려면이 세계의 힘을 빌려야 돼 신의 힘을 빌리라 하면 이 세계의 힘을 빌리고 나는 그동안에 이런 빚쟁이들을다띄내기 위해서는 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맞나요? 참천국의이호는 정말로 그 뭐, 와, 완벽한 와, 수단이다. 와. 자 그래서 심판을 받아갖고 이네 천국세계로 가라 했다 이 말이야 가 했는데 여도 만만치 않게 안 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빚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심판 받을 받아 조그마한 이빚 있고 이런 거는 뭐 세금 좀 띠묻고 뭐 이런 거는 야니 네 그냥 가 이래갖고 보내준다 이 말이야 그치. 보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야내빚 내놔라 해가지고 이 천도가 되갈 건데 이또 붙들고 앉았는 거야 못 가게 요것이 어떻게 요것이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되요. 음. 이 인연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가 천도가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치. 남아있는 게안 가고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식들은 모르잖아. 그렇죠. 자식들 대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할아버지가 죽고 나면 손자인데 빚 받으러 가잖아. 아휴, 그렇게 인. 이유는 인간 세상하고가 같이 살기 때문에 여기 영혼이나 뭐 인간이나 똑같은 거야 이 같은 영혼들이 살고 있으니까 단지 한쪽은 안 보이고 몸만 없으니까 안 보인다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인연을 정리를 해야만이 이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연을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노 가족도, 친척도 인연이 있는 인간 세상하고 이제 완전히 끊겠다는 거에요까지는 인연을 정리를 딱 하게 되면, 막 옛날에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이런 말은 없다. 그렇죠. <웃음> 옛날에 이거, 선 간호 장군이 막 전국에 막 몇십 명 태우고 이러질 않았다이 말이야. 그는 간호 장군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연을 다 끊어 보게 되면 이 영혼은 자유로, 운 이때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 됐는데, 자유는 영혼이 됐는데, 자기가 한생을 해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라면. 이 하늘 나라에 가갖고, 그지 인연법에 의해서 이 내가 영원의 삶을 아까 지금 공부해가지고 티켓을 받아야 된다 했잖아, 인간으로 태어날 때. 그러면 이 가야 되는데 한세계의 기계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 나라로 가야 된다, 영원 세계로. 이것이 극락 세계요, 하늘 세계요, 천당이요, 그렇겠지? 지금은 그거는 다또잘 알아요. 다른 건다 없애보고 막 그거만 아는 거예요. 거야, 마지막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 망자들은 배를 타고 갈때이은 쪽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천도를 할때갈 때는 우리는 범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범선. 이 범선이 내대란입니다. 알겠지? 범선에는, 이, 내대의 범선이 있는데, 이 범선을 탈수 있는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티켓 없으면 어떻게 해? 가다가 못 가는 거야. 아이고, 참, 가기도 힘드네요. 죽어서도 힘들어. 죽어서 가기 힘들어. 그럼. <웃음> 이것이 빚질. 그래서 이거 와주고, 그러면, 참. 이까지만 가더라도 후손들인데 영향을 안 줘. 아, 천도까지? 응. 어. 이거만 되면 인연을 뭐 다끊기으니까 인연을 다끊 음. 이까지도 못 가고 여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성, 자성들인데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탈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음. 이것이 바로 세 명의 기인과 세 명의 공덕이라는 거다 아. 이 기인을 만나고 어떻게 이 공덕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때 사람이 딱죽고딱 하면 나는 무슨 막내로 어떤 험당을 갖고 누구인데 무엇을 갚아야 되고 내가 어떤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고 심판으로 갈 때는 내가 어떻게 심판해야 되고 인연은 어떤 인연인데 이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련해 갖고 이것을 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것이 우리는 천도가 안된 사람은 우리는 천도제 옆 밑에서 천도제 이 귀신 인연대하고 연결돼 있어 천도제. 자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공덕을 사야만이 가는 거야. 음. 그럼 공덕을 사라 그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 아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공덕 을 쌓겠노? 자손. 응? 이거는 자손이야. 왜 인연을 거기 붙잖아. 그럼 어떻게 이거 정말? 미리 미리 가, 미리 미리 만들놔야지. 이년 끊기 전에 자손님들이다 만들어 아, 죽기 전에 만들어야지 아. 죽기 전에 지가 어? 여기서 우리는 조상 공덕 업적 공덕 기인 공덕 우리는 천, 어? 천의 천 기인 어? 조상 기인 업적 기인 우리는 어? 이런 기인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을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 빛을 이 빛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나는 이 범선을 탈수 있는 길이야. 범선을 타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가 여기서 빛을 다 갚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경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경이 무슨 경이 있겠노. 내가 하고 자는 것은 전생의 빚을 갖고, 탄생의 빚을 갖고, 인생의 빚을 갖고, 내 생의 빚을 갖고, 심판의 빚을 갖고, 인연의 빚을 갖고, 천도의 빚을 갖고, 한생의 빚을 갖아야 내가 이장에 가겠지. 욕 경이 뭐냐? 윤회경. 아, 윤회경이라 했잖아. 욕 경이 윤회경이라. 그럼 여기 보면, 응? 자, 여기 보게 되면, 윤회 참면의 기본 경이 전생편. 전생의 빚을 갚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갚는 거야. 탄생편, 탄생의 빚을 갚는 거야. 그러면 인생편, 인생의 빚을 갚는 거야. 업장편, 이거는 자기가 살아가면, 아니, 살아있기 때문에 음. 자기 업장을 갚는 거고. 이거는 내생편, 내생의 빚을 갚는 거고. 이거는 심판의 빚을 미리 미리 갚아가는 거야. 인연의 빚을 갚고. 여기까지 해야만이 어떻게, 요렇게할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천도의 빚을 갚고, 한생의 빚을 갚고 나면 어떻게? 좋은 때가 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나가지고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네. 그 사람은 기회가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힘을 빌리는 거야 음. 그러면 윤회제를 해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제 음. <웃음> 거기 누가? 이건 행사경이에요 음. 행사경은 이거 경하고는 달라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경이에요 이건 행사를 풀어가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거 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이거는 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풀기 위한 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자기가 사제에 참여하는 경이고 참여하는 경과 행사하는 경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49제 할 때는, 천도제 할 때는 다른 그 업장도 풀어내야 되지만 은4 9지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4 9지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을 풀고 소멸을 시키고 우리는 이 사람이 윤회의 어? 빛을 갖기 위해서 이 윤회의 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것이 그러면 이 윤회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해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 행사하고 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가겠지. 자기가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기능이고, 대신 행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우리 윤회자다. 그럼 이것이 일종의 예술자도예술자는 마찬가지. 예술자는 살아갈 몫이 있기 때문에 갚는 것이고, 윤회는 전생의 빚부터 갚는 거야. 그래서 이 윤회 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래경은 여기 있는 빛을 계속적으로 갚는 거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범선을 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빛인지, 천도제로서, 이거는 천도제로 사는 것이고, 이 망자에 의해서는 사십구제도 갚는 것이고, 인생의 빛은 무엇을 갚는데? 업장, 업장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내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참여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행사경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일부 행사할 때는 이 유내경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여기 보면 게되 여기 보면 숫자가 다 달라요 그쵸. 여기 보면 게되 34에 73에 72에 24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 이 숫자가 어디냐면, 이, 이책 속에 들어있어요. 음. 우리는 하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몇번 하자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저한 천부경 논리에 따라서 하는 횟수도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이 죽은 날짜를 가지고 풀게 되게 되면, 모든 게싹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부터, 인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우리가 이 경을 갔다가 어떻게 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의 윤회의 빛을저 천부경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치? 가는 날이 이 윤회경이 풀린 경이기 때문에 자기인데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이 망자 것부터 먼저 푸는 거야.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풀어주는 거야. 만자꺼 풀고 엄마가 아버지도 어? 엄마가 그거 풀고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되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또 시작해 봅시다.